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라이너 웅이입니다 요즘 들어 인라인 롤러 등의 열풍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열풍에 동참하고자 내셔널 인라인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셔널 인라인 커뮤니티 NIC는 인라인의 인라인에 의한 인라인을 위한 커뮤니티로 인라인 대회 소식 인라인 클럽 인라인 트랙 및 노드쿠스와 각 지역의 인라이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라이너 랭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재미있는 스케이팅을 하고자 합니다.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NIC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NIC의 첫 영상은 저의 로드 영상으로 <웃음> 시작합니다. 그럼 안전 인라인 하세요.